그 축구를 세번 했잖아요. 세번한 사람 치고 10점 만점에 됐죠? 어 255점. <웃음> 봐봐 봐봐. <웃음> 진짜 봐봐. <웃음> 겁도 없고요, 스업도 없고요. 그냥 그냥 갖다 들이대더라고요. 약간 축구는 지능이 좋아야 되는데 지능이 좋더라고요. 지능이 좋다. 기대라. 해내자제가 무거워서 잘못 뛴다고 생각해서 저는 어. 제가 잘할지 모르겠어요. 축구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근데 제가 공을 하는 걸다 못하거든요. 원래 못해서 그냥 걱정이 없다. 네. <웃음> 다음 달에 월드컵 있잖아. 응. 카타르 월드컵. 카타르 어. 카타르의 아 수도는 예? 어디죠? 도하. 진짜? 공부하고 왔네 이 새끼. 카타르가 어딘지 몰라서 아 쳐봤어. 저어 오늘 선생님이 응. 되실 분은 어. 호영이라고. 근데 주먹 고공포증이 있어. 쳐다보는 걸? 어. 약간 아이컨택을 우리가 한 1분씩 해주자. <웃음> 어, 나 아이컨택 못해. 아, 그래? 아, 근데 오늘 너 나는 쳐다보잖아. 난안 친한 어. 사람 잘 못해. 아, 봐요, 진짜? 그럼. 그러면 호영이랑 멸치랑 오늘 이거 하게 하자. 이게 뭐예요? 어, 눈, 눈맞추 아, 눈아 이컨추눈 아이컨택. 맞춤이죠? 어. 아. 아, 잘치는 거. 이 얼마나 잘하나 볼까? 가봐 으뜸 뭐하니? 으뜸이 배웠으니까. 으뜸 파스트, 오! 파스트, 오! 오! 오! 오! 아니, 얘네 파워가. 소리가 있어. 그렇게 차는 거야. 나는 어떤 공을 해도 공이 다 천천히 가. 볼링을 해도 천천히 가고. 어? 야! 뜸이 세워놓고 맞추게 하자. 아, 좋아! 아, 여이 이렇게 해요. 개 세게 탔어 진짜. 너 일부러 나 맞히려고 했어? 아니 맞추려고 어떻게 맞춰? 요나 몽둥이거든. 우연히 맞춘 거지. 진짜? 겁나 쎄. 오호영 온다 화나 화나.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주목 공부시다. <웃음> 어, 우리도 나 그래서... 이상하신 것같은데 오늘. <웃음> 절었다, 먹겼다, 절었다, 절었다. 오프닝은 멋있게 하게. 아, 그러면 뒤돌아 있자. 아. 호영 온다, 호영 온다. 와 호영, 호영! 호영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고할레 유유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그정도예요그 정도야. 근데 너네 오늘 축구가 처음이잖아. 축구라는 거 자체가 매력이 있는 걸 너네가 오늘 알고 끝냈으면 좋겠어. 아 오케이. 그 잘하지 못해도 당연을 알고 재, 끝내면 재밌어 해야 돼. 그렇지 못다. 않으면 집에 못 가는 거야. 재밌다고 말안 하면 못 간대. <웃음>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웃음> <웃음> <근데> 재밌어요. 재밌어요. 벌써 <웃음> 재밌어요. 우리 팀 같아. 야, 그것이 신발 뭐가 더 나? 밝은색으로. <웃음> 아니요. 이번 달에 다 처음이야. 이거 배바지 입는 거 맞아요? 빼입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스타일링에 따라. 아. 네. 축구화도 신었는데 이제 뭘 어. 하면 될까요? 근데 깜짝 놀란 게딱 네. 봤을 때 뭔가 축구를 해봤다는 느낌이 약간 드는데 진짜 한 번도 안 해봤을 거아 <웃음> <웃음> 어? 어를 먹어요? 누가 <웃음> 봐도 그냥 아오옷상부터 아, 아까 얘기했죠? 뺏어있는 건가 이거를? 어? 네. 최대한 그러면 최대한 난지 축구다 다잘해번수시 있어요 기회 기회 해. 어 근데 이거 뺀 걸로도 좀 잘해보여 바지 좀 내리고 호영형 빨리 어, 얘기해줘봐요 어, 어 맞아 맞아 어바뀌었어바뀌었어나 이쪽으로 가도 돼요? 어어어 어. <웃음> <웃음> 나도 빼래 <빨래>, 나도 빼래 <웃음> 저..저도 가도 돼요? 안돼 안돼 안돼 빼도 안돼 안돼. 축구를다 신었으니까 네 일단 드립을 해보고 패스도 해보고, 네. 슈팅까지 한번다 해보고 네. 음. 그리고 나서 제가 뭐 할지 생각 째해볼게요저 <웃음> 콘을 가지고. 최대한 빨리 돌아 이걸 가지고 저코을 돌아와요? 어돌아 어, 그럼 한 번에 가면 되는 거야요 그렇지 그렇 그렇지. 가저지 가는 거지. 아. <웃음> 아. 저렇게 되는 거지. 아 힘주자니 어. 최대한, 최대한,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빨리! 공이 형이랑 어, 같이 는거 아니야? 그치. 아 알았어. 그렇지 가자. 아,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될거 같아. 제일 보니. 네. 아 그치? 거기서가 문제야. 그치? 이게 자아 보는 게 되게 어려워. 빨리야, 빨리야, 빨리야, 빨리야. 자, 됐다. 이게 완전 성형의 틀린 거야. 아. 딱 이제 나는 무조건 빨리 가야겠다. 아, 아 맞아. 맞아. 달라. 그러면 어디까지 갔어? 저까지 갔다 왔죠. 빠르긴 맞죠? 했지만, 근데 결론 더 빨랐단 말이야. 잘한 사람들 을 비교했을 때딱 그거지. 호날두, 메시 오, 오, 오 내가 메시야 내가 레시. 매시매 시? 이 정도 느낌이다. 호날두 대날도대 아, 아, 멸시, 어. 아, 오케이. 하고 올게요. 자, 준비고. 고. 배웠네. 오. 오호. 오. 좋습니다. 아까 아까 드리블했을 때. 약간 여기 새끼발가락 쪽으로 쳐줘야 돼. 그래서 아까 으뜨미한 것처럼 새끼? 이렇게, 이렇게. 신기하지? 새끼발가으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지? 신기하지? 보고 나면 되게 신기해. 우와! 앞에 보고 이렇게 <웃음> 오 맞아. 오 맞아 맞아. 진짜 맞아. 인정한데? 진짜 인정한데? 맞아. 고. 동. 동. 오 맞아. 아따. 그렇 이거 진짜 땅이 울릴 정도로 넘었어, 지금. <웃음> 괜찮아, 괜찮아? 마무리하고 와야지, 보라. 마무리? 알았어. 밥해고쟤 이제 겁먹어서 못 뛴다. 또, 짧게.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웃음> 오, 맞아. 그걸 더 빨리 해봐. 그렇지. 그거 맞아, <웃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어 <웃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웃음>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멸치, 멸치, 아, 멸치. 멸치, 멸치. <웃음> 오, 오, 리듬이 좋아, <웃음> 오, 지금. 오, 오, 괜찮아. 오, 잔디 쿠션이 있는 거 아니야? 잔디. <웃음> <웃음> <웃음>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이때 힘빼가 좋다. 야. 더 빠르게. 타 타, 타, 타, 타, 타.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CCTV를 봤거든요. 대날부가좀잘 되더라고, 어. 이 사이즈. 제가 패스 한번, 패스, 패스, 패스 줄 테니까. 오, 오, 오! 맞아, 복싱 때 맞아. 오! 홈런! 일로, 귀여워. 대난 일로. 오! 잘쳤야 오! 오! 오! 오! 오! 맞아, 맞아. 오! 오! <웃음> <홈런>! <웃음> <웃음> <웃음> 오! 오! 오! 세,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지팅 한번씩 찾차 볼게. 설명을 한번 하면 설명. 지금 대날도가 차는 거는 여기 묵직해 지금 뭔게 아. 다. 지금 요걸로 찾는데더 세게 차려면 여기도차는게 시작. 여기, 여기, 여기. 거기요? 여기. 거기를 살면서 여기서 어떻게 타지? 그래서 알려주고 지금 여기로 샀지. 네. 발은 여기 볼 옆에 딱 잡는 거고 네. 손을 살짝 기대는. 차는 순 그리고 이렇게 볼 그렇지. 이렇게 다시.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다시. 밑에서 아니야. 여기. 그렇지. 어, 지금 좋아. 다시. 여기. 오. <뚱''> 지금 호영이 흔들렸 어, 같아. 되게 디테일. 그렇지. 세게. 그렇지. 오. 어때, 어때. 간다. 오. <뚱> 어. 오. 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전에는 내가 이 볼을 세게 차리겠다, 심을 두겠다. 아니야, 지금 아니야. 예전에는 이랬는데 그치. 지금은 그냥 치는데 근데 둘다 지금 좋아진 게 맞는 순간에만 팡! <뚱> 맞는 순간에만 팡! 맞는 순간에만 팡! 맞는 순간에만 팡! 오케이! <떱> 굿이 좋아 좋아 좋아 어팡 좋아, 좋아 좋아 슈팅 여기까지 근데 근데 어? 저 때도 그렇고 어. 그냥 오는 사람 잡아요 잡아안 해줘요 어왼아안 해줘요 안, 했어? <웃음> 네. 아, 안 보였어 <웃음> <오늘> 아무것도 아니야 이수 있어봐 이야 이제 몸이 다 풀렸기 때문에 아, 바, 아, 밤맛... 지금 근데 몸 진짜 잘 풀린 것 같아 반만뚝 떨어지게 <웃음> 제 스타일이 아까 몸을 쓰는 스타일 그렇지. 그렇지. 다 이게 접목이 될수 있는데, 멸치가 약간 위험할 수 있겠지만, 얘 몸싸움에서 달려야 되시고. 그런 상황이야, 지금. 그렇지.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이걸 대비하자. 아니, 근데 얘는 음. 가만히 서 있잖아요? 음. 저랑도 체중이 16kg 차이 나니까 무서워요. 어. 그렇지. 가만히 서있어아 이름 왜 이렇게 붙어? 대날도. <웃음> 지금, 지금 완전 지금 착달러. <웃음> 그래서 몸쓰는 거랑 몸싸움 연습을 할 거야. 오? 아 이거 봤어 뭐, 유튜브에서 뭐, 많이 봤어. 봤네. 일단 몸싸움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내가 몸을 이용해서 볼을 보호하는 연습을 할 거야. 어 잠깐만 나도 날리자. 정리... 자 이거 어딨지 지금 어? 여태 날리기? <웃음> <웃음> 이거 <어렸지? 몇 웃음> 오케이 이거 어딨지? 위치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뭔지 알지? 뭔 느낌인지 알지 지금? 시민들 날려라. 시민들 여기... 날려라 지금. <웃음> <웃음> 자한 명씩 붙두서살 아? 거야. 오케이. 자 볼리, 어, 내가 정보를 어떻게 못해? 오케이. 고! <웃음> 방심했지, 어. 지금. 방심, 아니 나 방심 안 했는데요? 언니 울어 진짜요? 언니 울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제대로 나왔어. 네, 오케이, 오케이. 썸내면서 <웃음> <페메면서> 하죠. <웃음> 방금에 아까 막 때려서 몸싸움 세게 했지만은 이제는 그럴 필요 없고 으뜸이가 쓰고. 으뜸이가 볼을 안 건드려야 돼. 그리고 보라미는이볼 뺏어야 돼. 이렇게 봐봐. 어, 이렇게 내등져어서 막는 거야. 골패스로 나면 내가 등을 쥐는 거야. 계속 계속. 얘가 오면 몸으로 막 막고 컵 탁.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아.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자 지금 밀렸잖아 그때. 지금 방금 찰나의 2, 3초의 순간이 진짜 축구 잘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왔어. 그림상. 그림상. 둘 다. 둘다 볼을 뺐을 때 그런 경합을 하게 대부분의 경합 이런 경합이야. 어, 이 경합이야. 이볼이상테 멀어져야 되잖아. 네. 그리고 최대한 옆으로 서주는 게 좋아 이렇게 음 얘볼나 상대편이 쓰게끔 계속 시계 방향으로 해서 얘를 이볼에서 최대한 멀어지게끔 음 밀어주는 거야 계속해서. 음난 아, 이거 참, 그냥 내가 한,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그 대표님 저 한번 치는돼요아예볼 어, 네, 한번 빼서 주세요. 찍어줄게요. 네, 준비. 그리고 하자마자 내가 하자마자. 하는 손이나 이런 걸 손이나 이런 걸잘 봐야 돼. 아그 정도 오. 이 정도까지는 되게 흔한 모습이야. 축구에서. 진짜? 오, 어, 뼈포는 이제 축구는 이제 그냥 골을 골을 이제 가는 거지. <웃음> <웃음> 거의 결론 이렇게 하고 있다가도 내가 뺏길 것 같을 때 등을 지면 되니까. 아. 볼 간수. 고! 가. 가. 그렇지. 가까워진 가까워 더 앉아. 밀어 밀어 밀어. 뭐. 밀어. 이 밀어내. 밀어내. 밀어내.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오! 좋어나 이게 볼. 오. 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멸치 어. 해서 고. <웃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빠져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좋아 좋아 좋아 오늘 다 배웠는데 마지막으로 안 배운 게 하나 있어 뭐야? 약간 축구의 그 불씨? 불씨? 어 축구로 약간 승부욕을 내기 위해서 오. 일단 상대가 없기 때문에 저 혼자 3대1로 3대1 3대 우리가 이기지. 아, 지면 구역질것 같은데. 3대1도 솔직히 저는 빡센 것 같아서 손정정 묶어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어, 진짜? 그럼 무조건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제가 그 유튜브에서 한 얘기 했거든요. 내가 손을 못 쓰면 축구 80%를 못 한다. 아, 아까 그러니까 팔을 그 정도로 되게 잘 활용한다는 거. 그렇죠 거죠. 팔을 진짜 많이 활용해서 축구 팔도 하면. 길어. 어, 그럼 우린 전략을 짜야 자, 잡전타임, 아, 잡전타임. 너무 조건 내가 네. 몸으로 막을 어. 테니까 알아서 늘을 걸, 어 알겠어, 알겠어. 어, 그럼 내가 골기퍼할게 아! <웃음> 못막겠다 오케이, 또 해봐. 앉아. 거의 앉아. 오점 내기. 어. 아, 내기. 그 정도에서 손발 손도 써도 되니까. 야. <웃음> <약. 웃음> <웃음> 나 지금 는데 여기 댓글 달면 축구화 나 선물해줄게. 오, 축구 이거 이거 신상으로 신상. 저쪽은 오, 우리는 신발. 신발. 남녀 한 명씩. 왜? 갑시다. 그러면은 어, 그럼 나 그럼 찐을 해야지. 가 이거. 뭐야 막아 히으로 막아 어, 손 묶어 손 묶어 내꺼 내꺼 내꺼 모르겠다 와나 어, 아, 왔어 어안해안안 아, 됐다 됐다 됐다 야,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다 아,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 거. 야 <웃음> <진짜로? 웃음> 진짜 진짜! 어. <웃음> 우리 약간 안목적으로 저쪽이나 이쪽을 나누는 거야. 어. <웃음> 나갔다 우리 거. 어, <웃음> 어. <골>. 아. 우리 <웃음> 진짜 꿀잠 <꿀랏> 꿀이었다. <한> <웃음> <웃음> 벌써 새골 먹었어? <목소리가> 와, 아, 아싸! 하나, 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오, 오, 오, 오, 나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좀일어나이스 어! <웃음> 여기까지 지 마! 아! 아! 와! 잡았는데. 아, 아, 살어어 아, 와! 와! 와, 잘한다 너. 어 그래도 체왜 이렇게 좋아? 아, 와, 와, 가, 이, 고! 아, 고! 아, <웃음> 기다려 기다려. 아, 기다려. 시 아, <레헨트> <레헨트> 와... 와, 대나로됐영이렇게까지 힘들게 촬영 잘안할 텐데. 아 재밌었다. <웃음> 즐거웠다. 약간 좀 야비한 게좀 없지 않아 있었지? <웃음> 야, 근데 조합이 뭔가 <웃음> 응. 딱 맞아. 맞았어. 주면 알아서. 저희가 그래도 밸런스가 <웃음> 어? 맞아서 이는 거예요. 진짜. 근데 쟤도 괜찮았어 아, 잘 맞았어. 축구했을 <웃음> 때 밸런스가 딱 맞아. <웃음> 응. 이게 축구를 제가 많이 알려줬는데 정말 재능들이 다 있어. 완전 축구에 재능이 없는 분들 아니고 정말 재능들이 있고 그리고 자기 컬러를 좀잘 살릴 수 있는 약간. 그 이제 축구를 처음 지금 몇 번, 한네번네 번째인데 네 네. 자기가 드리블해서 슈팅 차는 느낌을 처음 가져봤을 거야. 그치. 이 환호성을. 어, 아까보다, 아까 한두 골을 잘 넣었어요. 맞아 그치? 맞아. 그거에 좀짜릿함 아, 있지 않아, 축구가. 맞아. 근데 그 앞에서 보라미가 몸싸움도 해주고 뒤에서는 그러니까. 멸치가 막아주고. 너 애들 감동했다? 어 이런 게팀 그거야. 그렇지 그게 팀이야. 어그 어, 이런 걸 이제 딱 느껴준 거지. 제 이름으로? 네. 신발, 그리고 의상. 네. 풀세트. 어, 어, 풀세트. 오, 풀세트로? 좋은데? 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응. 이게 딱 축구 채널도 나왔고, 응. 그리고, 어, 나도 하고 싶다는 분들이 분명 많을 텐데. 맞아. 근데 딱 선물을 받아버리요 그 응. 장비 생기게 해야, 해야 되거든 응.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응.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응. 여러분, 우리 고알레 채널도 많이 찾아봐 주시고, 고할레 채널에는 그 축구가 좋은 거리라고 여자분들이 축구하는 것도 있는데 되게 재밌어. 음. 그래서 그런 것들로 먼저 입문을 하면은 우리 여자분들도 어? 축구가 이런 재미가 있네? 그리고 되게 눈으로 보는 것도 꽤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제가 네, 조금만 더 놀려드릴게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웃음> <웃음> 누나팀 <웃음> 빼주라 <마, 뒷빼지> <웃음>